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감옥에 갇힌지 벌써 20년 우. 후 이제는 여기서 탈출하고 말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총소리 들리세요? 경찰들이 미쳐 나날 뛰고 있어요! 어머. 저는 그냥 빵한 조각 훔친 것 뿐인데, 절 총으로 막 쏘고, 전기 고문을 시키고, 어, 어. 흐흐, 전 이제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경찰들한테 복수하고 말 거예요. 세상에나! 어. 자, 여기 앞에 있으신 분은 저랑 같이 방을 쓰시는 미호님인데, 미호님,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로 잡혀온 미호예요 네 이분은 사기죄로 잡혀오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이쁘게 만들다가 징역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실 몸매도 깎았어요 저런 팔찍한 팔찍한 카톡 프로필 사진이 너무 사귀더라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분 오셨네 안녕하세요 저런 말할 것 같으면 전 절도죄로 왔습니다 절도죄요? 무슨 절도죄 당신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죠 음 그렇군요 아, 지금도 도둑질 해버렸군 음. 어. 자 어쨌든 우리 여기 나갑시다 자 아침 식사 시간이야 자연스럽게 행동해 자연스럽게 뒤 경찰이 있구만 오. 어! 경찰이 막 총을 오. 쏘기 시작했어요 어. 아니야 도둑이 썼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침 식사하자고 해 오늘 아침은 뭘려나 오늘 아침은 하! 팬케이크다. 어, 팬케이크다. 오, 어, 난 팬케이크가 아닌데. 냠. 냠. 계란밥 맛있는데. 냠냠 맛있는데? 나가지 말까 그냥? 누가 밥 먹는데 총알 종알도 먹여준다. 음. 음. 착한 죄수처럼 행동해. 그래 그러면은 경찰들이 총안 쏩니다. 자한 그릇 더한 그릇 더한 그릇 더. 한 그릇 더, 한 그릇 더. 이기면... 이제 아침 식사 도했으니까 저희. 계획을 짜보죠. 응. 어, 경찰이다. 조심히 행동해. 저희 응. 어떻게 저희 어떻게 나갈 거예요? 쟤 누가 계속 도와주는데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저를 따라오세요. 맞다고. 어. 자, 이렇게 일단 기어 보세요. 기어서 슬쩍. 아. 슬쩍 갑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수행해 보이지 않고 탈출할 수 있죠. 이쪽이야 이쪽. 웅동하러 가자. 절대 수상해 보이지 않아서 저희를 쏘지 않을 겁니다. 어? 뭐 하는데? <웃음> 어, 어, 리아야. 너잡에 들어갔니? 날 왜? 자, 웅동적으로 와. 경찰들이 오케이. 많지만 저희 자수한다는 이미로 이렇게 누우세요, 누우세요. 절대 쏘지 않겠끔. 자,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경찰들이 많으니까. 네. 네. 아이 망치 들어 아니요 망치 필요없어요 들어 들어 들어 아니 필요없다니까 총있다 그러니까 총 이게 웬님 이게 웬님 왜요? 저 이거 주웠어요 좋아 이용야 저기! 총 줘! 주웠어? 죽었어? 나도 주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 오면 뚝배 기깹니다 네. 여기 누워있어 오케이 지나치면 그냥 바로 냥총 쏴? 아 아야, 총아 먼저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웃음> 누워서 쏴 누워서. 왔다. 왔다! 쏴! 아니, 망치 망치 망치. 망치. 들아 카드키 카드키 카드키. 카드 거 카드 카드 카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카드키 주웠어? 어, 한명도어나안 죽었어. 한명도와어 어, 아, 난 죽었다. 아, 난 죽었다. 어, <웃음> 카드키 카드키. 애들아 카드키 어디 어 아까 웅둥쟁으로 와웅둥쟁로 어, 오면 또... 내가 같이 탈출하는 거야 내가 죽게 죽게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아니야! 저 아니야! 저거 와, 아니야! 얘들아! 나를 두고 먼저 도망쳐! 잡히지마! <웃음> <웃음> 구독 안되겠다 그럼 그래, 우리 새로운 방법으로 나가면 돼 얘들아 망치를 들고 교도소로 들어와. 그럼 새로운 탈출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얘들아. 교도소로 들어와. 교도소로. 어, 총이다. 빨리 줘. 아, 아, 좋았어. 아, 좋았어. 교도소로 와. 교도소로 들어와. 여기 위험해. 잘 아, 저쪽으로 아, 아, 아, 와. 이쪽, 이쪽. 작전 B로 간다. 어? 너망치 어, 어딨어 나 있어. 어, 부셔, 부셔. 망봐, 망봐, 빨리. 알았어, 나 망볼게. 어, 어, 내가 망볼게. 어, 네가 망봐. 오, 오, 온다, 온다, 오케이. 온다.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아, 망을 어떻게 보는 거야? 너, 너망 보는 게 아니고 양, 양파 망 보는 거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와, 그, 그 얘기 할줄 알고 있었다. 어, 부셨어 오, 부셨다, 부셨다, 부셨다, 부셨다. 가자, 가자. 가자. 나가, 나가. 빠빠. 애들아. 어? 작전 실패야! 왜? 길이 없어! <웃음> 여기도 부셔야 되나? 여기도, 여기도 부셔봐! 아이앤. 나와! 나와! <웃음> 나와! 후진해! 아이앤. 근데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똥 같다! 그렇게 해! 어? 반대쪽 아니야?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어, 얘들아! 난못 들어가! 에이! 경기가 막혔어! 그냥 탈출해! 어. 난 알았어! 탈출할테니! 너희들도 탈출해! 응! 알았어! 나가서 꼭 보자! 에이, 미호야! 우리 나왔어! 어디로 가야 해?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나나 나, 나한테 총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오케이. 경찰이 오면은 그냥 쏴 버릴 거임. 빵봐빵 봐. 음, 디바 봐. 디바 봐. 디바 봐. 니아야 망치 들고 꼭 나와. 알고 있어 나도. 하, 경찰들이 엄청나게 쏘고 있구만. <웃음> <웃음> 여기 음. 어디지? 미호야 큰일 났어. 나오긴 했는데 나오긴 했는데 또 어디로 나가야 돼? 으! 응. 저 사다리 타면 돼, 몰래 아, 그래! 어, 어 경찰이 있어, 경찰이 있어, 경찰 있어, 경찰 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으아, 어, 쏜다! 남았어, 남았어! 오, 어, 나 총으로 쐈어, 나를 빨리 빨리 빨리! 잡히면 안 돼! 알았어! 잡히면 안 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차를 찾아! 어지러... 차를 찾아야 돼! 차를! 차, 차. 아, 나를 따라오도록 해. 차가 저기 있어. 밖에는 별로 음. 관심이 없나봐. 그니까. 오! 어? 잠깐만! 저차 안에 있는 사람이 경찰일까? 아군일까? 뭐라 했어? 내가 총을 가부서 내가 쏠게. 어 경찰이야? 어어! 저기 경찰이 나무에서 쏘잖아. 너가 응. 쏘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경찰이 어어 경찰이 어.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아꼭 살아서 돌아갈게 나도 죽었어 어나 근데 태어났거든 어 나도 밖에서 태어났어 어 뭐야 나 완전 샷건도죽 체포 죽... 안 되고 그냥 죽어서 그런가 봐어 그러네 아 체포 당해야지 감옥에 들어가는 거구만 어 안녕 어 이쪽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에 총이 있어 오오 응 음. 총과 무기가 있어 우리 리아를 꼭 구하러 가자 <웃음> 리아야 리아야 우리가 리아야.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서 너를 탈옥시켜줄게 총 들어 기다릴게 총들응 음. 그리고 이 위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어 오케이 좋았어 이제 리아를 구하러 가는나 이게 거야. 사복이야 그렇군 가자 어디있어 리아야 너 지금 나 기지야 이 녀석 앞으로 안 가죠? 버려야 될것 같아. 아니 <웃음> 아, 운전도 못해. 교도소 앞으로 와. 그럼 차 타고 와서. 어저 아, 뒤에 저 뒤에 차 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정찰를 죽이는 것. 우리를 20년 동안 괴롭혔잖아. 맞장. 됐다. 차는 쏠수 있나? 어쏠수 있고만. 어디 있어 리아야? 그냥 기지에서 만나 알았다 저녁이다 사람 죽이기 딱 좋은 나, 너네가 보여. 시간이로구만 도착했다 우리 기지 앞이야 어딨어 오케이 리아차로 이동한다 오케이 안녕 얘들아 가자 교도소 앞으로 알았다 총 들었지? 응? 음? 이제 복수의 시간이다 저기, 어, 저기있다 어, 나무, 나무 위에 타고 왔다. 경찰? 내가 혹시 차, 차, 차, 차, 차, 차디. 차디, 차디, 차디에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이야. 파란색 옷 있네 어, 살았다. 사람... 그럼 혹시 모르니까 내가 차에 있을게. 아냐 우리 나무 타고 올라갈거야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나무 타고 올라가면은 교도소를 넘을수있지 아주 천천하아 으어어다 나이스!! 가자 그럼 아래에 파란색이 점프칸이거든? 닿.. 됐다! 어... 좋았어 애들아난 담을 넘었어. 천천히 오라고, 나도 넘었어. 나도 넘었어. 10시에 폐방이구만. 아주 조용한 저녁이야. 여, 비빌인 내가 나는군. 자, 이제 한번 복수를 날뛰어볼까. 저기 아래 경찰이 한명 보이는구만. 그러니까 뒤에 경찰 아니야. 저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군. 기어가 오 총을 쏘는군. 뭐야, 뭐야, 어디 있어? 경찰 정면, 정면 협 착권으로 얘들아 가자. 한인중. 와, 제일 이기 어. 잘해. 아, 어. 흐. 다행이야. 어, 카드키다. 내가 카드키를 얻었어. 가자. 떨어, 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카드키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이제 복순가. 우리는 아침에 진입한다. A few minutes later 에왜 아, 길이 없어 아예 아 <웃음> 어떡해 얘들아 야, 경찰이지? 아, 미안해 얘들아 어, 어 밟을 수 있어 잠깐만 가능할 거 같아 아아 안돼 이, 전기, 이 전기.. 이기 전기 흘러 전기통에? 음. 아! 아! 아. <웃음> 우리의 반란이 이렇게 갇혀도 끝나는 건가? 너의 멍청함이야, 이걸! 아하... 좋아요. 어쨌든 우리의 반란은 여기서 끝이, 나, 끝이 났다. 그냥 우리 행복하게 도시에 내려가서 살자, 얘들아. 좋아.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반란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뚝뿅 좋아요 <목소리> 안녕